안녕하세요. 뮤프3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음악 작곡 시작하기 2편입니다. 순전히 감각만으로 작곡 스케치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고 혹은 표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 중의 하나이죠. 이야기, 즉 스토리인거죠. 오늘의 내용은 햄버거 그리고 다섯 가지 단계별 설명과 메인 리듬 만들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그 첫번째 설명을 해볼까요? 곡을 만들 때 항상 주제를 정합니다 1편에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느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지난 영상의 한 부분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 두번째 소리 들어볼까요? 세번째 소리입니다 네번째, <목소리> 여섯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번째, 좀 길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햄버거라는 주제를 1편에서 들었던 소리들과 함께 한번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서 접목을 해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 두번째는 청각 외에 햄버거에 대한 촉각, 시각, 미각, 후각의 느낌들로 느껴보는 상상을 해보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햄버거에 대한 모든 느낌들을 상상해봅시다. 예를 들어 미각이라면 우리는 지금 햄버거를 입에서 씹고 있지 않지만 햄버거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느낌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입속에서 고기 패티와 빵, 야채, 치즈, 소스들이 느껴지는 혀에 닿는 촉감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 이렇게 여기까지 촉감과 미각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머릿속에 먹음직스러운 햄버거를 떠올려 봅니다 눈을 감고 내가 지금까지 먹어 봤던 가장 맛있었던 햄버거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4단계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던 장소에서 느껴지던 향기 혹은 그날의 기억이나 순간의 느낌 속에 있는 냄새들을 떠올리거나 따뜻하게 갓 나온 햄버거의 포장을 열었을 때 그때 나던 나를 유혹하던 그 햄버거의 향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바로 후각을 사용한 느낌을 떠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이제 이 모든 느낌들을 소리로 표현하는 작업에 착수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쿠 벌써 3분이 다 되었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뮤프 3이었습니다.